연휴 끝나고 해서 그런지 지금 조금 한산하네요. 시장. 이 네. 지금 6kg당 얼마예요? 순무요 네. 마원수 어. 3kg. 오우 어, 아직 아직 좀면 웬발이 네. 아직도 살아 있는데 거의 좀 활동이 없네요. 자, 즉석 게장보다 와이프는 이거 좀 숙성 게장 좀몇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한 일곱 마리 이 정도는 숙성 예, 게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등이랑 해가지고 따고 즉석 간장 국게장을 만들 건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살균이 중요하겠죠. 즉석으로 바로 먹을, 수, 먹을 거니까. 예. 자, 이제 소독하는 거는 매실청 그리고 소주. 소주랑 매실청으로 딱 위에 좀 뿌려주면은 이게 좀 소독이 됩니다. 특히 이 매실청 같은 경우는요, 이 식중독을 억제하는 이 성분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또 좋습니다. 뭐, 소주야 뭐, 에트랄콜이 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예, 살균이 되고. 아, 소주에 매실청을 타서, 예. 그걸 잘 스미도록 좀섞여주고요 이제 그걸 잘 헹궈가지고 어, 소고기 소주하고 이제 청 모르는 거살 버리고 요거를 좀 냉동실에 살짝 한좀 얼려주면 좋습니다. 이게 회로 먹을 때도 그렇고 이 예, 즉석으로 갖고 먹는 거는 살짝 얼리면 살이 더잘 빠져요. 네. 살이 더딱 발라먹기 좀잘 어, 편하게, 어, 편하게 잘 빠져 나와가지고 살도 또 탱탱해지고 네. 냉동실에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랑 간장 비율은요, 물 2대 간장 1로 제가 넣었는데, 요거는 조금 난삼삼게좀더 삼삼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 물을 3, 그리고 간장 1로 맞추셔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2대1로 맞춰갖고, 여기다가 사이다, 아, 사이다를 좀 집어넣고, 살짝 그래서 이제 사이다로 단맛을 조금 내려고, 어, 2대1만 잡았습니다. 자, 말린 표고, 아진 마늘, 사과, 배, 청양고추, 황태포, 생강, 통우추, 양파, 대파, 다시마 그리고 이제 뒤에 사이다를 한 700ml 정도 넣었습니다 물엿은 넣지 않고 대신 그 매실청 아까 좀 소독하면서 매실청을 좀 넣었어요 자 이대로 맛있게 다려보겠습니다 좀 끓이다가 그 다시마는 좀 빼줘야 됩니다 진도, 진액도 도진좀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마는 좀끓이다 빼주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에서 이제 식혀주면 돼요 후 끓였습니다 사과나 이런 것들이 다 물렁해질 때까지 볶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장 네, 제 체에 맞춰 가지고 좀 식혔습니다 자 이제 간장에 담근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간이 좀 배면 그때 딱 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통에 담긴 거는 최소한 4일 정도는 숙성을 시켜 줘야 돼요 자이계장이 완성 됐고요 자, 함께, 뜯드릴,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으신, 파김치, 익은 파김치. 어우 맛있겠다. 자, 준비가 다 됐고,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네. 파김치, 밥도 해가지고, 아. 우와. 보니까, 살은 숫깨가 많네요 지금 암깨가 몇마리 섞여있는데 확실히 가을깨는 숫꽃깨가 살이 많습니다 어 이거 암놈 요거는 살이 좀 차긴 찼는데 대체적으로 숫꽃깨가 살이 많습니다 대신 암꽃깨는 이 알집 난소 요게 좀 있고 해로 먹은거 몇번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즉석게장으로 한번 밥에 반주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 <목소리> 음 뭐야 <웃음> 아 밥 위에 싹 올려서 아. 미쳤다 와 삼삼한게 죽여줍니다 진짜 아. 와우. 와. 나 진짜 미쳤다. 와. 우와. <웃음> 엉나 소름 아, 반주 소주로 자또 난소가서 찬 여기다가 내장은 아유 소서 진짜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 발 와... 봐서아아 아. 야, 반주를 이렇게 평소에 쫙저밥 먹으면서 술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아, 오늘 진짜 너무 좋다. 음 <susur> 즉석게장은 이런 어, 그 집게발 이런거 드실때 껍데기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껍데기 씹다가 잘못하면은 입안 살이 이 깨진 이살 안으로 찝혀가지고 상처를 날수 있어요 몸통이 살 많으니까 몸통 위주로 좀 드시는걸 추천하고 뭐 집게발은 뭐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좀 입에 상처 안 나고 잘 드실 분, 잘 드실 수 있으실 분들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게 또, 숯게 내장. 아. 아, 짜지 않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 아. 아. 열부들 고소하면서 크리미한 맛이 아 이거 숙게대장도 맛있네 아 진짜 안 줄어도 죽입니다 진짜 Thank you. 아유 싸다 아우 oh. 아우 순놈 노란 내장 진짜 녹진하고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아. 자 오늘 제가 어, 직접 서망에서 사온 꽃게로 어, 직접 만들어본 어, 즉석게장 아. 자 밥도 한 그릇 금방 비우고 어,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나 아, 굉장히 진짜 삼삼함면서 훌륭한 맛이 난 아. 어 진짜 일품식이라고 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 준비해야 되는 부가적인 재료들이 또 많다 보니까 배보다도 더, 배꼽이 더클수 있어요. 그냥 게장 사 먹는 게장보다 어, 금액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 드셔 보실 분들은 어, 좀 참고하셔 로 가지고 집에 혹시나 이런 좀 게장 그 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좀 충분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예, 즉석 게장을 만들어 드셔 보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